화황경 읽는데 이거 모르고 읽으시면 헛 읽는 것이라, 읽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지 보살은 관자재 보살로 대표되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인도, 인도인들이 모두 신앙하는 주님 할때그 하느님에 해당돼요. 주님. 기독교의 주님에 해당돼요. 주님. 혹시 기독교 여기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기독교 분이 모시는 하느님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랑 너무 싸우지 마시라고요. 막 싸우고 멱살 잡고 가서 앞에 가보면 어? 왜 저분이 저기 계시지?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극락의 교주, 극락의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죠. 우주의 극락과 천국 둘이 있을까요? 거기서 또 당파 싸움하고 있게요. 말이 아닌 소리고 영성이 제일 우주에서 밝은 양반에 대한 소식이 지구의 곳곳의 문화권에 퍼져서 시바로도 그려지고 브라마로도 그려지고 여우화로도 그려지고 관자재로도 그려지고 아미타불로 그려지고 지장으로도 그려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요구에 따라 에고가 원하는 것 따라 그 모습을 갖춰줘요 몸이 너무 아프면 약사여래를 또 모시는 게 맞죠 약, 약병 약 하나 들고 계신 분을 모셔야 이게 내가 또 감흥을 그쪽 부분으로 감흥을 받을 것 같고 인간의 수요에 따라 신이 만들어지면요 인도는 이, 인도 인구보다 신이 더 많대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 신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헤매지 마시고 본질을 바라보시라고요. 저는 왜 이분을 실감하냐. 제가 영성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이 보살의 열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 보니까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고 그러면 이 단계를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 거고 이 단계를 다 걸어간 양반이 있어야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걸어간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을 인간 중에 제일 멀리 가신 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관자재로 보시건 뭐로 보시건 저는 그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풀어보면 다 똑같은 소, 소리예요. 우주에서 제일 끝내주시는 분 우주에서 공부 제일 잘하신 분 그냥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그 찬양이 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동서양 다 비교해 봐도요. 찬양하는 말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한테 그 바치는 그... 만트라 외우시죠. 그 내용이 다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모르고 많이들 외우시는데. 왜냐, 풀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거기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한테 붙이는 그 수많은 명호들이요. 대부분 시바신의 이름이고, 비슈누신, 비슈누신 이름도 몇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목이 파란이요. 폐석해보면 이겁니다. 목이 파란이요. 시바가 그 영화 아바타 주인공처럼 몸이 파래요. 왜냐, 중생을 대신해서 독약을 먹어서 몸이 중독됐기 때문에 독약을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파래졌어요. 그래서 몸이 파란 존재입니다. 목이 파라니요, 뭐하니요, 뭐하니요. 다 시바신의 이름들이에요. 천수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힌두교 아류라고 또 초기 불교분들이 대승불교 공격할 때 아주 좋은 그 소재입니다. 저는 공격하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힌두교를 알아요. 뭘 알아요? 초기 불교나 제대로 알까요? 저는 그런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저 공격하려다가 본인의 참나를 부정하지는 마시길 자기 참나 부정해 가면서 저를 공격하실 일은 아니란 참나가 있다 하는 건 확인하면 될 일이지 초기불경에 없다는 이유로 저를 공격할 일은 아니라는 왜냐 석가모니 그 깔라마경에 우리 경전에서 그렇다고 해서 믿지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내가 믿는 권위자가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고승이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봐서 자명할 때만 인정하라고 돼 있는데 불경에 없다는 이유로 저를 비방하면 제가 볼때 그분은 석가모니 제자 아닙니다. 본인이 확인해서 입증하세요. 그게 왜 진리고 왜 모두에게 제일 이로운 그 진리인지 저한테 입증해 주셔야지 제, 제 말이 틀렸다면 제 말이 왜 진리가 아니고 왜 사람들한테 해로운 질 입증하셔야지 불경에 없으니까 아니면 힌두교니까 라고 비방하면 힌두교가 왜 진리가 아닌지를 또 입증해 주셔야죠 그분들이 입증해 주셔야죠 저는 그걸 못 찾았어요 힌두교 중에 저도 비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 빼고는요 저는 진리 덩어리가 더 많다고 여겨요 제가 힌두교 공부하면요 오파니샤드니 바가바드기타니 읽으면 뿅 가요 제 안에 참나가 막 울려요 이렇게 고귀한 신성의 소리가 몇천년 전부터 내려왔다는 거에 되게 감동합니다. 그 감동 속에서 석가모니가 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딱 우리 선생님만 위하고 나머지 다 부정하시면 지금 대승불교 자체를 이해 못하세요냐? 대승불교는요 석가모니까지 초월해서 우주적 선생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은 우주 최고의 경지에 가신 부처님들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대승불교 저자들은. 그래서 역사적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능가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륙지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화원경 강의할 때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오륙지라고 할수 없지만 오륙지 레벨이면 할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능가경에서 툭 치고 가요.